아 방패용사가 한발 빠르네요 방패사의 운이 네, 좋았다 니방패사 네, 피깎이는 거 보니까 이걸로 끝났을 것 같은데 그지 분노 3개에 이거는 대원형님 아무리 정오라도 아 이건 못 견딜 것 같아 요 깡. 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역대급 강자 메탈수도 세고 도전깨기도 엄청 쎘던 나오쿠미 발 B 도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감은요 도원형님이 궁쓸때 2타격이잖아요 1타격에서 부활 뽑히고 2타격까지 치뿌면 나오미가 아무리 부활이 있다 해도 이궁 한방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나오미를 봤을 때 장난 아니거든요 자, 오늘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오늘도 보미 계정, 해우 계정이라 모든 것이 최상 상태에서 동일 조건으로 붙어보게 됩니다 장비 아티팩트는 미적용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신대로 완전히 프로토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첫번째 선수로 패서가 나와있고요자 보도록 하죠 패서 처음에 1인기로 툭툭 축축축한번 치고 있습니다 1 9 0 0 나오고 있고요자 1인기 들어갑니다 톡톡톡톡 패서 공격기 이성 들어갑니다 빡빡 축축축셉 쎕니다 6만 패서 우세속이고요 패서 궁까지 만들었습니다 가자 자9900자 패서 궁 나오고 있습니다 팡궁 8만 9천 하면서 패를 한번 상제하고 있고요 자 점점 세질거에요 가자 2만 1천 궁 만들었다 패서야 오케이 와 좋아요 필사기 사용 불가능 야 이거 패서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야또 붙었거든 패서 야나홈이야니 전략 이러다가 한방으로 애 실시시키는거잖아 너 이거 못한다 임마한테 못할거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패서 어? 어? 이겼네 나오네 벌써 채팅장 쭉쭉쭉 와뭐 12만 12만 6천 이것이 바로 페스티벌 도장이다 네가 좀 어디서 날고 기긴다는 애였나 본데 내 앞에서는 안되지 큐핑 <웃음> 이런 느낌 와 진짜 페스티벌 도장이 대단한 게 깨질 것같으면서 깨기 힘든 것 같아요 지난번 A 도장도 꼬멀이 꼬멀 꼬물 브레이크가 있다 보니까 전마에피사이 혹시 맞았다 하더라도 브레이크로 살고 찌를 수 가능성이 있거든 와 다양한 고수들이 있어가지고, 나우후미의 전략이 엄청나 보입니다만은 안 먹힐 수 있다. 자, 요번 마가리드는 어떨지. 마가리드야 내가 알기로는 있잖아. 네가제피살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 무난하게 흘러가면 너 갑자기 턱한대 맞고 실실한데. <웃음> 눈 떠보니, 어, 내가 저 있네. 이런 느낌 난다. 톡톡톡톡. 자, 아직까지는 딜이 안 나오죠, 당연히. 자, 어떻게든 버티보겠다는 AI의 생각인 것 같은데, 버틸 수 있을지, 들어갑니다. 쾅! 쉐쉐쉐쉐쉐쉐쉐쉐! 와, 버텼는데? 버텼는데? 7만 1000나면서 버텨, 오! 잠깐만. 마가류드가, 아, 아 디버프가 있다 보니까 또 푸네요. 예 네, 풀. 디버프가 있으면 풀고 싶어 하는 AI. 자, 이게 점점, 어7 0밖에안 나옵니다. 예, 마가류드의 버프, 와, 씨시 어? 뭐또 버프, 쓱! 버프 대단한 건 알겠는데 계속 버프를 쓰고 있는 AI입니다. 톡톡톡톡. 또주가 들어가서 예. <웃음> 될제 공격기가 떠야 돼요. 오케이 마가리도 공격기 떴다 드디어. 어? 마가리드야야이 바보야. 이네 자식. 어, 견뎠다. 견뎠다. 견뎠다. 디버프 해제하고 싶어도 해제할 카드가 없어요. <웃음> <웃음> 잘 됐다. 야, 마가루드야, 해봐봐, 이제 좀. 자, 드디어 마가루드가, 이씨! 이러면서, 나왜 계속 그랬어? 빡! 11만, 11만. 저 삼성방패, 유성방패 썼습니다 부활 안 빠졌지, 방금. 부활 안 빠졌어요. 그죠? 자, 요렇게. 어, 부활을 결국 못 뽑았고, 드디어, 나호미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오고 많은군요. 그, 버프로, 공을 그래도 두 번이나 견뎠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고, 그러나, 그러나, 결국 이렇게 될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때는 결투, 로멜이 나와 있습니다. 어, 또 모른다가 로멜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른다, 로멜은. 랭업 됐고요 로멜이 랭업 되면, 이거 나가지? 탁, 탁, 탁! 치고, 두칸 착 차고 난리났대나홈이야너 저거 견딜 수 있겠나? 탁! 풀! 가운투스 와, 선물 뽑혔어요 부활 뽑혔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걸 만약 로멜이 견디다면 로멜이 또할 수는 있는데 로멜이 지금 못 견뎌 15만 와. 로멜이 잘했어 아, 로멜이 꽤 잘했거든요 근데 이마한테는 부활이 있다는 거 그게 대단하네 진짜 자, 교수들은 다음 결투 여엘이 남아있습니다 어, 여엘 입장에서는 기절이 좀잘 붙으면 여엘 해볼만 하나요 여러분? 어떤 가같 여엘이 그래도 부활이 한번 있어가지고 오와 뭐고 방패이 없었지만 패가 잘 붙었고요 그러나 여엘이 함부로 필살기 쓸수 없어요 하고 일단 기절시켜놨습니다 기절만 잘 붙으면 여일이 잃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근데 기절이란게 계속 잘 붙을 수가 없거든 이렇게 기절이 딱 이상 미끄러져 딱 미끄러졌을 때 그때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퍽하면 그냥 그대로 바로 부활 한번 꼽혔고요 나오미가 잃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일 입장에서는 나오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엘 딜로 나오미를 죽일 수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죽일 건데? 여엘도 부활이 있어서 막 이러면서 부활이 있건 말건 죽어요 이거 나오미를 죽일 수 있는 딜이 안나옴 그러니까 반사로 죽여야 되는데 반사로 이제 죽이려면 막 옥수 센걸 때렸는데 그게 안죽어서 반사로 돼야 되거든 근데 일마가 가즈아 이거는 딜 애매하고 궁은 못견뎌 뻑하면 그냥 끝나버가지고 제가 보기엔 나오는 게 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일이 기절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자, 삼성 유성방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유성방패 이거 어떻게 죽일래? 터토독자 그래도 그나마 기절을 했기 때문에 여일이 이제 반사판까지 치거든.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된다? 여일 반사판 만들 거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분노만 쌓이는 중, 그렇네. 분노가 다섯 개나 쌓아줬어요. 괜히 애매한 걸로 톡톡 치고 기절시키고 하다가. 자, 세게! 알이고 좋으켄! 17만,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어떤 반응이랑 함께 보니까 재밌네, 또. 자, 계속해서 다음 들어갑니다. 큐자크가 나와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큐자크는? 툭, 툭, 툭, 툭. 큐자크 성물도 다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다 성물이 있고, 다 풀업이고, 구스팀 다 풀업이고, 아시죠? 툭툭툭툭툭 점점 이제 세정가고 있습니다 다크커스 버닝 절삭! 4 3 0 0 0 오, 오? 어, 야 이거? 야 이거는 큐자크 가격인데? 10년 걸리잖아으시면 여러분 이거 큐크가가 아니에요 이거? 다들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아 맞다 이거 필각이 필사기 대치라고 이거 필각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크커스 버닝 나한테 가면 먹기메이지? 필각이 아마 나가겠죠? 툭 자와 싸움 재밌게 한다 일마들 계속해서 오히려 필카하다 분노 를 쌓아주고 있어요 툭툭툭툭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필카기 또 있다 보니까 자 다크커스 버닝 들어가고 있고요 1 9 0 0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니이또 필카가 있죠 이제 분노 풀 스택 쌓아줬대 분노의 징표 6개 툭툭툭툭툭툭 이번엔 2 0 0천 점점 더 세게 자 그러나 이제 드디어 궁이 나가게 됩니다 <웃음> 필카기 없어요 궁이 나가면서 시면 자판까지 들어와레전 초크닥, 아, 야, 끝났다. 12만 2천에 장판, 차크다까지 와우. 야, 큐자크가. 큐자크 그 방패 자식을 이겨라면서왜 나오면 인기 없노 아무래도 일곱 개 대제 캐릭터들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많겠죠? 이야 상상 이상 이걸 큐자크가 와 이런 반응들 왜냐면 진짜 약간 예측 좀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와 역시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군요. 저게 되네 이런 느낌. 자 다음 선수 누구입니까? 처젤이 나와 있습니다. 처젤은 자기 선수 소수... 어 근데 일단 처젤이 우세 속이라서 절상은 더 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처럼 막 심혈 을 깔거나 이런 걸할줄모르다 말이야. 자, 과연 자기 스승님 뒤에 나왔는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이성절삭. 삼합발전. 와, 이거는 절삭으로 잡겠는데? 왜냐면 필살기 준비되면 상대 필살기 못 쓰게 막을 수도 있거든요. 필살기 못 쓰게 중지 시켜놓고 절삭으로 때려서 잡을 것 같은데, 스승님, 스승님이 궁으로 잡았쳤다면 저는 일반 스킬로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 필살의 사용 불가능해놓고 뒤에 이제 필살이 깎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저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방패를 쓰면서 그 디버프는 지우긴 지웠습니다만은.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야, 니네 부활에 가로막히고, 자, 부활은 뽑았습니다만은. 야, 이게, 와, 처재라, 네가한 가지 놓친 게 있구나. 절만 방패를 쓰면서 그 디버프를 지울 줄 안단다. 너의 소멸을 지우고, 빡! 들어갑니다. 와, 이게 또, 아니, 이게 또. 퓨자크가 공격법을 잘 가르쳐줬네 이러다가 어? 터질 것 이러면서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결투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굉장한 강자죠 페스타가 나와 있습니다 뚜두두두자 시작부터 텐타크를 쓰고 있는 페스타고요 자이승으로 다크커스 버닝 들어가고 있습니다 톡톡톡톡 만0 0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고요 동속 상태 그렌지3 2 0 0 0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걸 쓰면서 카드까지 카드 합쳐지면서 필살기까지 만든 모습입니다 지금 베스타는 어뭐 별거 아닌데 내가 이기겠는지 생각하고 있겠지만 베스타야 네가 놓치는 게 하나 있다 못 죽이면 네가 죽는데 우와 우와, 우와, 119,000 하면서 일단 뽑아보세요. 부활을 뽑은 상태. 자, 그러나, 와, 방패용사 이마저 징한 놈이다. 저 엄청난 텐타크를 맞고 죽었는데도 살아가지고 끝장내고 있습니다. 우와. 아, 둘이 진짜 좀 멋지게 싸운 것 같아요 자, 계속되는 다음 겸투는 페스티발 멀린 페멀루나가 나와있습니다 페멀루나도 이제 전체기다 보니까 좀 맞짱을 못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끌어 가다가 궁을 썼을 때 바로 끝내버리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는 궁한 방에는 죽지 않는다 이게 문제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됐지 디버프가 들어갔다 보니까 방패를 우선 쓰고 있는 AI입니다 페멀루나 잠깐, 페멀로나가 못 이길 것 같은데요? 페멀로나 필살기 나왔다 하더라도 끝날 것 같고,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페멀로나가 이길 수가 없겠는데? 이론상? 끝났잖아. 그지? 만약에 페멀로나 폐가 잘 풀려가지고, 먼저 궁이 나왔다 하더라도 끝이에요. 그지? 와, 광패우사, 시작부터 아까 폐사한테 쳐맞아서 그렇지, 상당한데요, 지금 일단? 상당합니다. 쇼크당크 자, 이런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 페스티벌 A 도장보다 B 도장이 그래도 강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빡빡한 것 같아. 오늘의 메인 매치 되겠습니다. 더원 형님이 나왔습니다. 누가 우리 멀린 시를 때렸나요? 이러면서. 자, 우리 아까 처음 영상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그죠? 더원 형님이 차크닥 해서 부활 뽑고 차크닥 하면 더원이 이기고 차크닥 했을 때안 뽑히면 더원 형이 질 걸로 보입니다. 어? 근데 필살기를 또 누가 먼저 만드냐가 또 중요하겠고.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더원형님 선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패가 아하 야 이거는 야이씨 잠깐만 이거는 아 방패용사가 한발 빠르네요 방패용사 니 운이 좋았다 니 방패용사 피깎이는 거 보니까 이걸로 끝났을 거 같은데 그지 아하 이봐봐 이렇게 때려오는 와 이봐봐 이거 야 분노 세 개에 이거는 더원형님 아무리 정오라도 아 이건 못 견딜 거 같아 깡와야 <웃음> 이게 더 원형이지? 구스요 못 견딘다고 누가 정했지요? 정하는 건 나다. 곧크라자 뽑혔고요, 뽑혔고요. 빠크라고 요아! 야씨! 아, 형님, 아, 형 죄송합니다. 제가, 아, 형님, 와, 우리 형님 맞짱에서는 도장 깨기에서는 은퇴한 적 없다. 아, 우리 형님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1대1에서 내가 언제 은퇴했어,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1대1에서 우리 도훈 형님은 진짜 막강한 강자들이 막 올라와도 이변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엄청난 센 궁을 맞고안 죽고 그냥 찌개부는 이런 장면을 왜 종종 보는데 지렸어요, 여러분? 지리는 그건. 역시 형님이지, 우리 형! 이러면서 또정원에서 디버프 안들어와지뭐안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강좌들이 꺾어내고 있는 더원 형님입니다.